나 장준성 야회자전한번 <목소리도> 장착이 돼내발네 해배 후에 가져란한번 장작이 됐네 발에 불집혔네 과거의 후회는 발판이 돼정빛내 맘에 꽃 피웠네 날 가진 정신 다시 야 병신처럼 가만히 난 있었네 옷장에 가득히 채워진 옷들이 내 몸을 안을 때집어네안 좋은 기억도 사람을 싫어했던 어린 너무 모두를 미워했지만 치워 그다가온 시선 그리곤 채원에 가벼운 지갑 불명품과 차들이 사치해 어쩌라는 거 빛이 나는 것만 나는 이끌려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지만 돈 때문에 다들 행복을 뺏겨 그 탐없이 자랐지만 부족해 말하네 그건 내 욕심 탐욕의 끝이 난 궁금해 가기 전까지 못 꺾어 내 가우 집 테리석 음, 바닥에 차고의 램보 소망이지 오직 텅빈 구멍을 돈으로 채워 그게 내 가슴에 주는 이소식 음, 영원히 벌어비 통장에 내리내 계속 영원히 죽어도 육신 그대로 새 속에 치들어서거 몰래로 그래도 난 가야해 지금 이대로 No kissing no kidding no video at that o n l y one go h o s t 말했던 것들만 안 받고 절대 안해딴거안해땅 거다 가져갈켜 나사에놈이라말두번안해 말해봐던 또뭘 원해 넌왜 이렇게 낮게 보는데 싹다 내가 가져갈게 걱정 마들 돈 벌겠어 땡큐 엄정말 잘해줬어 더 위로 올라 날 자신 있어 계속해서 벌어가는 돈이 많아지니 네 허리가 굽어지지만 절대 나쁘지가 않아 하루하루 들어가는 철 조금 빠르지만 나는 뜨거워도 절대 녹지는 않아 바래바래웠던 것들을 하나 둘잃어가는 하늘에 달랑말랑해 남게름게름없던 나에게는 것에서 전부다. 후회 가절한 번 장작이 됐네. 발에 물집혔네. 과거의 후회는 발판이 돼텅빈내맘에꽃 피웠네. 날가진 정신 다시야 병신처럼 가만히 난리섰네 오장에 가득힌 채워진 옷들이 내 몸을 안을 때 집었네. 안 좋은 기억도 사람을 싫어했던 너는 너무 모두를 미워했지만 치워 그 따가운 시선 그리고 채온에 가벼운 시가 인명품과 음, 차들이 사치해 어쩌라는 것? 빛이 나는 것만 나는 이끌려 행복은 돈으로. 할 수가 없지만 돈 때문에 다들 행복을 뺏겨 예 yeah, 하늘을 보면서 빌어 달에게 빛을 빌려 남자답게 약속 지켜 간절하지 않으면 비켜 갈수록 깊어져 필력 더 벌리지 말아줘 니턱 네 내꺼 할때 I beat up 니가 할것 마틱스 내진주내 뒷성 내 피스톨 내핑성내 비싼 가만히 있어 듣기 싫어 더 가만히 있어 BMS is my deep song I'm aiming my mister w e t h l o m e it's like he's on Fuck you now I'm right 꼭 지켜 굳지 못한 건난못 믿어 한 걸음에 가미 m 난 빠르게 초보 토껴 내좌명 Yeah, I'll be bird l i b b 아님 하기 싫어 난 내가 잘하는 것들로 다인원네 그리고 끝을 보고 말 거야 나는 유명해지지 않으면 안돼 왜냐면 what if I'm v i l e n t 아무리 흉내를 내봐도 절대 못 카핑과 탈린 해배회 차절한 번장작이 됐네 발에 불집혔네 과거의 후회는 발판이 돼텅빈내 맘에 꽃 피웠네 날 가진 정신 다시 한 병신처럼 가만히 난 있었네 옷장에 가득힌 채워진 옷들이 내 몸을 안을 때집어네안 좋은 기억 도 사람을 싫어했던 어린 놈은 모두를 미워했지만 치워 그 따가운 시선 그리곤 채온에 가벼운 지갑 음, 명품과 차들이 탁실해 어쩌라는 거 빛이 나는 것만 나는 이끌려 행복은 돈으로 살 수가 없지만 돈 때문에 다들 행복을 뺏겨 <목소리>